도 다리, 마루미. 얘는 얼마예요? 지노래미? 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아들들에서이것한 마리 넣었는데 두 마리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8월 19일 금요일이었고요 오전 11시경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문진에는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전 영상에 그 무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산물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양식어종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 는 이렇게 배에 갈라서 판매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뭐 갈치나 고등어 이제 수입산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 이런 건5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돈. 생면. 어 도다리 마루미. 그리고 이제 오징어 저렇게 이제 한 박스 판매하는 게6만 이건 얼마씩이에요? 한 박스는 6만원 6만원 5마리 15,000원, 5마리 15,000원 5마리 그러니까 15,000원이니까 네, 6만원이요 에 이것도 똑같이 네. <웃음> 수입상 갈치고요 문어가 있었는데 싱싱합니다 근데 요새 문어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이게 몇 킬로짜리나 돼요 네, 할아버지 3킬로 300이니까 13만원이다 네, 저 문어 한 마리 13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골뱅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골뱅이 구입하실 때는 좀 이렇게 살아있는지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시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들을 고르시는 게 하나의 네, 구매 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새끼 방어들인데 방금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 되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주역인네또 왔어요. 쥐노래미인데 어, 엄청 커요. 키로 건 처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 그 이거는... 얼마예요? 쥐노미 제가 지금 요거 15만 원으로 네. 데 얼마? 15만 원. 15만 원. 어, 가격은 좀 가죠. <웃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이런 크기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고이 있는데 아직까지 양이 많지 않아서 단가는 아직 조금 더 있고 벌 조금 되면 좀 짜지겠죠? 치고 지금은 얼마씩이에요? 지금 크로에 3만 원이에요 어, 3만 원 일각 치고는 괜찮은데 대기방어 응. 그러면 한마리 많아 어, 한마리 많아 나주 양식 물어주시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어, 어. 오징어는, 오징어는? 오징어는 요거는 두 마리가 만 원, 요거는 두 마리에 만 오천 원. 이거가 되게 맛있지 않 그리고 는한 마리 만 원씩 사갔다. 이건 네, 국물로 아주 좋은 째복이에요. 민들조개라고 하죠. 이거는 키로에 오만 원. 키로에 오만 원. 음. 만 원, 6만 원. 6만 원. 오미야. 아, 양식 방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방어랑 참돔이랑 해서 6만원. 그하면뭐 채소 다섯 분이서는 양식으로 하면 맛있겠다. 키로에 2만 5천원 투구한다 그러면 마리는 그냥 만원씩 팔아요. 먹을 게 없구나. 어, 완전히. 지금 네는거 한번 잘 보세요. 광어 한 마리 그리 고모네 고모네 고여네 고모네 고 이렇게 해서 3 만원. 판매를 하시네요 리원리 만원. 두 만원. 두어리두 마리 만 만원. 두 마리 마리 두 마리 마리 원두 마리 마리 마두마 만원. 원리마 아이스박스에는 얼마 동안 살아 있을까요? 어, 저녁에 가서 먹어도 돼요. 네. 아이스박스입니다. 살이 조금 전에 한것 같죠? 살이 많졌어요. 네, 지금 어제 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거 가져왔거든. 어, 이건 얼마씩이에요? 다섯 마리 만은 추가요. 다섯 하였죠? 마리 만천 원. 근데 구성은 좀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거는 십만 원짜리예요. 이건 십만 원. 네. 요거는 광어도 큰 광어, 어, 참도 광어, 이렇게 우럭해 갖고 10만원입니다. 10만원? 요거는 따로 판다 요거는 1kg 300짜리 광어에다가 참돔 먹고 5만 5천원까지 드려요. 네, 6만원 정도는 4만 5천원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3마리 1만원입니다. 마리 2만원? 세파워가 맞네요 네, 세파워 오 시약이 두 정도 되었어요 그래요? 저은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 2만 원, 한번 5천 원하려 어떻게 박스에 넣어야 되나? 어 아니요, 저 아이스박스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음. 그럼 그냥... 알아서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성게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집에서 이제 까먹는데 집에서 이게 예쁘게 모양 안낼 거면 그냥 잘라가지고 이제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저 그릇을 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저렇게 하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들어요 그속 안에 이제 그 검은색 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떠서 먹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양식 어종들이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좀 가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조개는 얼마씩이에요? 둘이... 둘이 네, 둘이 저 칼조개라고 하, 하얀색 저기 있는데 저거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오징어 가격은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참치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대부분 어종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어 이거는 자연산 광어예요 엄청 크죠 이건 얼마짜리 구성이에요? 이건 얼마짜리예요가구니 5만원짜리요 마수, 5만원짜리 네. 마수하게 내 도다리 한 마리 더 드릴게 지체 한 마리 더 드릴게 몇 명이 먹을라고 이렇게 탕거리로 된 거, 이거 이게 매운탕 끓여 먹어도 푸짐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쥐노래미가꽤 보이는데. 쥐노래미 같은 어... 경우는 저 사이즈 말고 보통은 얼마씩이에요? 두번쪽 킬로 정도 되는 거는 짜면 7만 원, 8만 원 정도. 날달한 것들은? 날달한건더 싸요. 어? 세 살이면 2만 원만 한끼 정도. 보통 보통 사이즈 진오래미가 음어 요새 먹을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물시장과 어면시장 사이의 골목에 이제 새우 이렇게 파는 골목으로 왔어요 가져가시는구나 어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새우는 어떻게 파세요? 새우는 지금 요거는 10마리가 지금 3만원 요거는 10마리 5만원 가져가신다면 제가 그래, 10마리 드릴게요 머리는 틀어서 드시고 아, 네, 제가 네. 네, 네. 닭새우는요. 닭새우 닭새우는 한 마리 많아? 한 마리에 만 원. 한 마리 만원 닭새우는 좀 네. 값이 좀 네. 나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새우 가격은요, 대부분 다 동일해요. 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왼쪽 거는 3만원, 오른쪽 거는 5만원 되어 있죠. 크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어민시장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민시장이 없어졌어요. 다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가고고 여쭤봤거든요. 네,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강릉시가 이곳을 문화와 관광, 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새로 만드는 시장은 비가림식 철골 구조로 네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네 오늘 주문진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